박 72,000 잡았고요. 설마 이거를 두꺼다 이거? 맞나? 우리 대원 형님 삼성 간다. 크. 그... 각시악쇼. 와 삼성 이 138,000이네. 우리 형님 제일 센딜는 바로 이거지. 득합니다. 팍! 쇼 크. 짝그둥. 와씨 눈물 날것 같네. 자 하이크 맞습니다. 오싹한 이스틴이 나타났어요. 할로윈 이스틴. 아, 이 자식이 이제 어, 서브에서도 개성이 발동한다는 거. 서브에서 PVP에서 사망한 적군 한 명당 아니, 인간 종족이 그 기본적으로 7%씩, 7%씩 더 세진다. 그리고 인간 종족이 적군을 사망시키면 전체 필각 두 가지 있어가지고 인간 덱에서의 서브 영웅으로서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딱 인간 덱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한번 때려보자. 이런 느낌의 인간 덱인데 과연 어떨지 결투에 들어갑니다. 오야 이거 무한 공부 떡이네. 아 근타로 들어있고 누나는. 아야 이거 곤란하거든요 이거. 야 우리 인간 떡 빽이 있기 없나. 빽이 있기없게 그냥 한번 근타로고 나발로 들어가 보자. 저쇼 촉촉 촉촉하고 쇼. 흑박씨가 안 죽었다. 야 이거 먹어 이거. 야 우리 형왜 이렇게 많이 많이 늙었어. 야 우리 형왜 이렇게 많이 늙었노 보통 없이 죽여주마. 어? 어? 형 잠깐만요. 야씨내 마블 더원 이제 다, 다시 빨. 음. 하나 내라, 안 돼, 말도 안 돼, 후, 차단당했네. 어. 이번엔 잡는다, 어, 미져. 팍 와, 셔가 미안, 쇼야, 맞나? 어? 저 더원 형, 우리 너무 늙었어요, 우리, 우리 형님, 진짜. 그러나 우리 더원 형, 지금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아, 우리 형님이 이렇게 퇴근하면서, 우리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의 할 이, 나왔다. 이거는, 여원 형님이, 야, 오늘 너 신캐 나왔다며 이렇게 해야지, 왜 나를 해? 이렇게 하면서 좀 비켜주신 거예요. 이렇게 필살기 만들면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짱. 얍! 아니, 뭐, 야, 이거 전체기가, 아, 아, 그, 12만 7천. <웃음> 전체 12만 7천, 어. 저거는 이제 필각기 어 전체 필각기라는 거. 어? 당황하지 마시고. 원래 약한 거야. 원래, 약가 원래 약한 거라고, 저거는. 아, 어? 쌈, 치 봐봐. 야, 내 우리 그림 몇집 자신 있다. 치 보든가 한번. 자, 필깍 들어가는 거 봤지? 상대는 필살기를못 쓰고, 우린 필살기 쓰는 그런 대이다이 말씀이죠. 어? 요렇게 간다, 이거야. 쇼옵 퍽, 스컹! 이렇한번 해서 하고, 생각보다 약하단 말이야. 빡! 하고, 촉! 촉! 착! 착! 착! 우리 더원형 어디 갔어? 서글퍼지네요 오, 정확하게 기절 잘 시켰는데? 그러면, 우리 이제 드디어 캐논쇼가 시작됩니다. 캐논쇼. 팍! 크당! 팍! 크당! 팍! 크당!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물대표! 섀도우! 크당! 72,000. 자, 물대표! 펑! 야, 진짜 슬픈게 뭔지 알아요? 이 물대포랑 아까 더원형 세도랑 딜이 같았어 와 진짜 가슴 찢어지겠네 지금 너무 가슴 아픈데 이거는? 바쁘다 요렇게 더원 고인 특집이라니 잠깐만 안돼요 여러분 그런 표현을 쓰면 안돼 더원 고인 특집이라뇨 아이고 세상에 너무 서운하네. 자 이렇게 합니다 일단 턱턱턱 어머 빡 석축 축색 빡칵주 받네씨 엄마 어? 어디서 일마? 베스타 따고 있고요. 제가 방금 더원 패를 안쓴건 우리 형님 못밀스서가 아니라 우리 형님 버프 조금 받았을 때 치면 그건 또 다를 수 있어요. 예. 자, 우리 형님 패가 좀잘 뜯거든, 잘 이번에. 난리 한번 친다. 각오해라는 거. 어떻게 가느냐? 한번 돌리고요. 자, 그닥 합쳐졌지? 그 다음에 아사 한대 맞고요. 우리 더원 형님 삼성 간다. 누가 더원 형님 고인이라 말했어? 샥샥샥샥. 야 원. 어머. 깍 치고요. 슉. 깍샥쇼. 와, 삼성이 1 4 8 0이네 템을 안낀고 같나? 뭐, 뭐 잘못됐나? 야 이게 내가 알던 우리 형님이 와. 자 정호다. 정호다. 형님 보여 주세요. 슉쾅 13만 5천. 척 10만. 이 정도? 아 우리 형님이 야 우리 예, 예, 예, 옛날에는 옛날에는 저게 막 10만 넘고 이러면 야 아니야. 야, 자 형님 갑시다. 우리 형님 제일 센 딜은 바로 이거지. 어갑니다팍 소! 끄윽 끄듬. 와, 씨, 이거 눈물 날것 같네. 야 넷마블. 이거, 더운 형 디자인 빨리 다시 하세요. 아무리, 얼티미 전이라고 해도, L이 고정이 안 되고 있잖아, 이거! 아, 미션 성공했나? 아, 그래요? 내 사연성 했나? 봐봐, 이 야, 이씨! 형이 임 된다고 했잖아! 그니까 우리 옛날에는 더원 형님 킬이 막 10만 나오고 13만 나오고 이게 옥수육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지금은 뭐 개나소나 10만 치니까 갑자기 그냥 평민으로밖에 안 보이네. 우리 더원 형님이 고인특집이라고? 독고다이 찍던 더원 형님인데. 일동 묵념. 여러분, 자가 안 돼. 묵념이라뇨. 아, 씨, 나 템을 안 끼고 생체를, 아, 맹철이야 성물을 내가 뺐나? 아이, 참, 템인데. 성물 디자인 바꿔주든가, 그럼. 성물을. 캐릭터 못바꾸면 성물을 또장해라 성물. 이게 뭐야? 방어 무시 3, 이게 30%가. 아니, 이게 뭐, 초상집 분위기고, 이거. 내가 가장 존경하는 형님인데, 이 형님이 지금, 이 형님의 그 어떤 약간 짠한 그런 감성이 있어요. 제가 그냥, 먼치킨으로 센 사이타마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약간, 정말 강한 형님인데, 약간 짠한 분한테 마음이 가는 게 맞는데, 이건 짠한 정도를 넘어서서 지금, 엠마블 이거 넘어섰다, 지금. 팍닥 때리고요. 자, 일단 더원형님또 잠깐 기다리세요. 형님 버프 나오면 그때 갑시다. 자, 일단 몸을 좀 뽀사 놓거나 좀 많이 심하게 때리나야 감히 반격을못 잡지. 자, 우리 형님 멋진 장면 나온다. 착 한번 합쳐 주고 피사기 빨리 만들어서 1타 2킬 한번 하자. 1타 2킬 한번 찍자. 성물 방어 관련 100%로 상해되면 다시 미치지 더그 정도 해 줘야 된다요 아, 방어 관련? 그 <웃음> 너무 또사기라 방어력 100% 무시. 어때? 30% 무시, 티도 안 나. 100% 무시 정도는 해줘야 돼. 야, 어? 우리 더원 형님을 막 때리네? 견제하는데? 아, 견제 당해서 기쁜 건 왜지? 고마워요, 견제해줘서. 무조건 우리 형님으로 간다. 야, 우리 형님 간다. 갑자기 대기, 우리 형님 특집으로 변했는데? 야, 이거 고인 특집이냐고, 이게 지금? 57,000요? 59,000? 와, 잠깐만. 이거는 내가 넷마블한테 책임, 어, 넷마블, 넷마블, 우리 마블이한테 책임 좀 묻도록 하겠다. 우수형 너무 슬퍼요. 형님 삼성제도가 시도 만지리라고요. 옛날에 어. 첫등 슬픔은 이렇게 달라야지. 야, 야, 비델리, 우리, 야, 우리 형님 어디 갔는데? 우리 형. 내가 잠깐 갔다 온 사이 에 우리 형이 죽었어요? 하늘의 별이 되었다. <웃음> 아, 완전 지금 채팅창이 눈물 받아네. 진짜로 가버린 더원이형이요앤니고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아직 토리 끝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우리 이렇게 하지 맙시다 아 진짜네 옆에 마가라도죽금면 필각되는구나 아 잠깐만 이름면서또후턴까지 잡히면서 야 이거 우리 형님한테 우리 형님 묵념 한번 아니아니 아직 안 죽었어 우리 형 아직 안 죽었어 자 이번 판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 우리 형님이 고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드릴게 어떻게 보여드리지? 그러고 보니까 상대팀은 지금 그 등급표 트리플 S 캐릭터들로만 이루어져 있네 우리 형님이 <웃음> 음. 분하다 분하다 롬애보다 약해 보여 이러면서 아 이거는 제가 묵념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야 이거는 더원 형님이 자 이거는 우리 모두 일동, 덕원 형님을 향해 에, 묵념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누워서 핸드폰 보고 다들 일어서세요. 일어서서 우리 형님을 향해서 조의를 표하시기 바랍니다. 형님 반갑습니다. 제 <웃음> 틱창이 지금 거의 거의 거의 덕원 형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내마브라 살려내라고 덕원 형 살려내. 나를 경외하라가 아니라 나를 묵념하라. 일단 요렇게 예 좋습니다 예뭐 어쨌든 오늘 더원형님 고인특집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겠예 오늘 고인특집을 하려고 한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 고인특집인 거 맞는 것 같네요 씁쓸하고 근데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우리 더원형님 한발더 남았거든 그러니까 다들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보내드려야 될 때가 맞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렇게 되면 내가 보기에 그 어떤 자리에도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미션. 근데 얼티비나 아니더라도 더원 정도면 이거 한번 리메이크 를 하거나 아니면 은뭐 근력 더원으로 하나 새로 나와도 그 중에는 맞다고 생각해요 얼티미 전이라고 해도 더원이 이런 수준이 아니야 알잖아 어? 더원형 살려내라 오. 라그 더원 좋다 라그 7 대전 이거야 아이즈 스타 노아님, 아이즈 스타 야, 우리 네마블한테 푸시하자. 갑자기 더원을 하나 더 출시하는 거는 좀 그럴 수도 있다, 진짜. 라그 케 많잖아. 라, 라그 다이언 이런 거 날뛰잖아, 지금. 라그 다이언. 라그 더원 어때? 각이다. 각이지? 이거 각이지? 라그 더원. 라그 더원. 로멜도 두 개니까 가능하다. 그러니까. 라로멜도 있잖아. 애니 안 맞을 만큼 너무 지나치게 약하거든? 어? 오케이? 라그나로크의 7대제가 멜리 있고 반 있고 다이앤 있고 멀린 있고 라그 7대제 4명이죠 킹 고서 에스카 남았네 오케이 라그 킹 라그 에스카 라그 고서 남았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